자, 이제 태어나서 인간이 됐다. 자, 영혼이 인간이 됐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여곡절을 누가 만든다고 그랬죠? 스스로, 스스로. 에이, 정말 도출한다. 이렇게 줄을 다 끊었다는 것은 뭔가 있는 아, 거 아니냐? 네, 네, 네, 우유곡절을 말할 건 인간은 아까 지금 뭐랬나 자 인간은 뭐다 인간 이거 뭐랬나 응? 자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인연이라는 것이 이게딱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인연이다 이 말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인연과 인연 사이다 그러면 인연에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 음, 우리가 얘기해 드는 영혼, 지인이 아니고 영혼인연, 영혼인연. 내가 영혼에서 영, 영혼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영혼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인연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인간인연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귀신 인연이다. 이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 우유곡절을 만든 건 인간이,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골치 아프고 어려운 거는 이 인연이 악연으로 우리는 작용을 한다. 악연은 그 결국 애군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거지이 원리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인연 사이에서 인연 사이에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안 좋고 나쁜 것은 네. 어떻게 전부 다 악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만들어지면 이 악연은 애교을 만든다 인생에 서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고통이라 되는 거지이 네. 고통에는 우리는 무엇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업장이라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좋대. 업장이 뭘까? 인간에게 업장이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가르쳐주도 계속 이제 뭔가 <웃음> 아니다 가져간다는 걸 업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잖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그러면 우리는, 그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힘들고, 어렵고, 힘이 뭐가 힘들까? 이 원리만 풀면 상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왜 힘들까? 뭐가? 일이 힘든 거야, 일이. 일이 힘든 거야, 아니? 그럼 어려운 거는 뭘까? 생활이 어려워 생활이 그러면 고통스러운 건 뭘까? 이거는 심신이 하는 거야 심신이 그지 그러면 이런 건 뭘까? 자기가 올바로 가지 못하고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을 가는 것이 우리는 그거다 어려운 것은 뭐가 돈이 없어서 어렵다, 지가 노력을 안해서 어렵다, 공부를 안해서 어렵다, 기술을 없, 기술이 없어서 어렵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어렵다 이것이다 이 말이야, 그지? 고통스러운 것은 뭐가 자 마음이 괴롭다 이것이 우리는 심리학이고, 몸이 힘들다 이것은 우리는 체질학이래. 그러면 이것이 전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주는 것도 어떻게 해? 몸이 아파서 인생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고 심리적으로 아파갖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대게 아픈 사람들은 죽으라고 하면 뭐까? 아무렇죽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이 아파서 죽는 사람은 결국 우리는 우울증으로 죽는 거야 몸이 아픈 사람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암이다. 이것도 암이죠. 체대에도 암, 피부에도 암, 몸에도 암, 간에도 암. 결국은 죽는 거는 암이요, 몸이.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마음이 아파있는건 전부 다우울증이다 우울증 걸리갖고 기생이 어쩌는지가 또 우울증, 우울증 해갖고 몸무가서 죽고 우울증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심해고 그 원한만 갖고 죽고 이런 거야. 그래서, 우울증은, 우울증은, 이것이 어떻게, 해? 우울증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울증에는 연관이 되는 거야. 자살이 우울증이 아니잖아, 이 말이야. 생각해봐, 잉. 저쪽에 우리가 노인병동에 가갖고, 요양원에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노인들이 거기에서 몇인차 가있지만, 얼마나 병내요내 죽고 싶다. 죽어야 되는데, 뭐, 죽지도 안 한다. 이런뭐 저승사자가 나는 안 잡아간다. 이원한가 이렇게 막 쌓이는 거야, 계속. 우울증이 그거야 그것도 막 사이는 거야 네. 우울증 종류도 여러가지다 이 말이야 한 가지만 있는게 아닌데 그러면 심리적으로 우울증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것을 풀어 가기 이전에 심리적 우울증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귀신이 작용하는 키의 힘이다 이 말이야. 그런 귀신이 붙으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아니 그러면 귀신을 다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귀신이 어떤 귀신이고 어떻게 행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뭘다 알잖아 이런 귀신이 붙었을 때는 이렇다는 걸다 안다 이 말이야 궁금하죠 근데 공부 잘해야 되는데 복잡한 것을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게서는 우리는 체지류가 심리학으로 풀다했다 그제, 이거는 우리는 돈 버는 거, 이거는 욕심이죠. 욕심 욕으로 푸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는 하는 일, 운명적으로 이거는 진로 갖고 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업장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힘든 것은 지가 자기가 인연 따라, 아니 이거는 인연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거요 사람이 힘들게 만들고 이것이 인연 따라 인연을 풀면 이것이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 하면 인연 따라 인연법으로 풀면 되는 거야. 인연법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어떻게 인연기에 운명기에 이런 게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인연길, 이런 것을 푸는 거다. 내가 이거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연법을 푸는 거야, 인연법. 그러면 이 힘든 것이 풀리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 자, 어려운 게 단순하게 돈만 어렵겠나? 누구 교수 사이에서, 교수 사이에서 연구를 못하면 어떻게 해? 논문이 못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어렵겠노? 어렵지. 직장에 갖고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면 그거 어렵겠지 그 어려운 것은 그건 단순하게 돈만 어려운 게아니지 돈은 생활에 어렵다는 것밖에 없다 자기가 능력이 푸족해서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어렵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여덟 가지가 있다 여덟 가지 어렵운 것. 그러면 어렵게 만드는 것도 귀신을 품으면 어떻해 귀신의 종류도 여덟 가지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길거리 가서 애미는, 그러면 어떻게 길거리 가서 죽은 사람들, 전 문에 가려갖고 죽은 사람을원한이 사에서 죽은 사람들, 우리는 뭐 살인을 당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귀신들을 푸는 거야. 그러면 싸움해갖고, 우리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이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노? 지도 죄도 없이 누가 하고 싸움하고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술 귀신도 있고, 물 귀신도 있고, 다 있겠지? 사암 귀신도 있다. 술만 무딱하면 귀신들이 갖고 사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만 무딱하면 어떻게? 막이지정지정신못 차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일 귀신 중에서 어려운 귀신이 뭘까? 귀신. 작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더다 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하는 게 물귀신 작전 돈주 놓고 있다가 이제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투자 보고 그것이 물건.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물귀신 붙은 거야 물귀신 그래서 물귀신을 조심해야 돼 중요한 상귀신은 그때 막 붙어보고 그지? 어떻게 조심할까요? 물귀신은? 응? 어떻게 조심할까요? 물귀신은? 물귀신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물귀신 잡기에 걸려가지고 저 인생 초진 사람들 많지? 그럼그 사람은 어떻게 해? 물귀신하고 인연이 많은 거야. 그럼 그 사람 물귀신 잡기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제인연까지 물귀신으로 걸려있는 거야. 그럼 물귀신 떼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체육할 때 어떻게, 물귀신이 어떻게, 칠선적 하살을 함께 줬다 했잖아. 그지그 하살이 무섭냐? 물귀신에 걸리는 하살이다. 하살이 맞았으니까 난 물귀신을 벗어보는 거야. 그 물귀신을, 물귀신 막는 방패를 갖고 와야 되는데, 물귀신을 못 막는 거야. 그래서 이러 태어날 때 어떻게, 이 방패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방패가 물귀신 방패다. 물귀신 방정이다. 물귀신은안 당한대. 그러면 사랑 사랑에 원한이 맺힌 사람은 어떻게? 저희도 사랑에 원한이 맺힌 거예요. 그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그 사람이 조금 부분적으로 풀겠지. 그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우리는 다정해지 있었대. 그러면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 인연에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런 것의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요런 인연들로 인해서, 너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빼앗잖아 그치? 렇 예. 일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원 히 인연에는? 지가 스스로 잘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가 저지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연에 얽혔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혼 인연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는 풀때이 첨주 육격으로 푸는 거야 이? 개별권을 푸는 거야 개별값 이해 되 영혼에 묻을 때는 개별권을 푸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인간을 관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웃음> 응? 이것은 인연재경으로 푸는 거야, 인연재 이것이 얽혀 사람의 인연에 얽히는 재경이다. 이것이 인연재경이라는 거다. 예지지? 네. 사람에게 얽혀서, 그러면 우리가 제고 만약에 죄를 한다든지 행사를 하고 할 때, 사람에게 얽히수할 때는 인연 책경으로 풀어내야 돼, 모든게 뭐 어떤 인연에 의해서 하는 걸 인연 제경으로 풀어. 귀신과 관련되실 때는 어떻게 풀어냈어요? 이건 옥힌 게아니 구원옥혀. 이 구원옥혀. 여기서는 우리는 이 악행과 애군을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개를 합치갖고 옥힌 게, 사람도 풀고 모든 것을 다 풀어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어킬링입니다. 네, 네네네. 이것이 어킬링. 네. 이것이 우리는 현자가 얼킬 현자다인 그렇게 많이 쓰는 글자는 아니고 어려운 글자. 그래서 이년 재경으로 인간과 연결될 때는 이년 재경으로 부르는 것이고 이 귀신과 관련된 때 구원, 옥경으로 푼다. 이두 개를 안 좋은 것을 푸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옥경이라고두 <목소리>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옥신경 안에는 앞에는 있는 저기 이런 지기 뒤에는 구원, 이경이어져 있지. 이렇게 푸는 거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뒤에 우리는 살경이라는 게 있지. 그지살풀이죠 살풀이는 살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나? 여러분들 볼 때. 인연법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살은 어떻게?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에서부터 받아온 것이다. 이 살이라는 거는. 그런데 살은 혼자서 발동하기가 쉽지 않다. 살은 항상 이렇게 돼 있는데, 혼자서 잘못 가게 되면 이 살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둘이 있을 때 주로 음. 우리는 잘 걸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살풀이경이래 그러면 이것이 영원인혜을풀때자 그래서 우리는 도경과 우리는 살경이 있죠 도경은 어떻게 해?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도경이다 살경은 어떻게? 있는가 이렇게 잘 합하고 풀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살경이다 그지? 그러면 이 살경은 어디서 나왔냐? 이 육경에서 나왔다 이말이야천 첨부 육경에서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인훈도경이래 그지? 행, 행 살경 여기서 우리는 훈과 사, 인연의, 인연의 훈이다. 가르칠 훈이잖아. 그죠? 그렇게 나는 이것을 배워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올바르게 결정해서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이 인행, 독인, 독인이다. 그런데 이거는 뭘까? 이 행위다. 나는 인연자라고 잘 행위를 해가지고 이 살을 없애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행살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인행살경 이럴 거면 곤란하잖아. 그러면 살경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지. 그치? 총평해가고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살경이 그러면 이 살경에도 우리는 뭐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자. 전부 육경에는 크게 네 가지 경이 있다. 그지 이눈 제경에는 어떻게? 이는 제경에도 우리도 세 가지 경이 있을 거고, 그렇지? 고원옥경에도세 가지 경이 있지? 자, 이는 도경에도 세 가지 경이 있을 거고 이눈 사경에도 세 가지 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런 길을 가면서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런 세 가지 입이 다 간다는 거다. 이것을 푸는 거야, 우리는. 내가 이때 이제까지 한 번도 설명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이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푸는 거야. 이기 왔을 때이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푸는 것이고, 이세 가지, 이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경이 세 가지라는 거다. 무슨 얘기 그러면, 이세 가지 경이 니네 마음대로 만들어놨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우리는 학문이라겠다, 그치? 완벽한 논리로서 풀리 때문에, 이세 가지 경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아야 될거 어떻게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름만 떡대고 나면, 그것을 또니 네 마음대로 만들었다, 이러면 곤란는데그 경은 어떤 뜻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름이 지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제일 재밌는 거니까. 지금까지 뭐 못했지만 지금부터 이것이 우리는 천주경 강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주경 강자를 먼저 해야 이게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할시간이어디있냐 그래서 내 짬짬이 지금 가르쳐주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이 천주경의 가장 근본이 이 경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행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토출될 것이다가 우리는 정해진 거야. 그것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론로 정해진다. 이 이론 하나부터 시작해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이유 세 가지를 행하는 이유 세 가지를 어디서 왔는지 이유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진 이유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행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측을 하는 거야 예측. 그럼 우리는 목적이 어떻게 해? 이것이 전부 다세 가지 경우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경이라든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일그 다음에 이렇게 어얽고 있는 거 이거 이세 가지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이 하나씩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각 경에는 세 가지 경들이 있는 거야 오케이. 네.